보이스에 대한 발표가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오스 건에서 그 이오스 발표 전에 이제 블록원에서 이오스 램을 다, 다량으로 구매한 이제 이게 나왔어요. 한 이오스 발표 3일 전인가요? 그 이오스 블록체인에서 램을 다량으로 블록원에서 구매한 게 나와가지고 이제 이게 이슈가 됐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오스 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그램, 그러니까 덱을 돌리는데 중요한 자원 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램이 개발하는데 필요한 그냥 리소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걸 이제 블로그에서 다량으로 샀다는 건 어떤 서비스를 런칭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서비스 런칭에 대한 부분을 예측했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SNS라는 것도 사실 뉴스로나 루머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예측한 부분이어서 조금 김이 새긴 했죠. 김이 새기 이제 호재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나왔던 EOS의 다양한 뉴스들을 보면은 이제 덴라이머가뭐 EOS가 블록체인의 60%의 트랜잭션을 만든다. 이제 트랜잭션 이제 폰데요 이게 그 거래, 거래량 표인데 이제 이오스가 1등이고 킨 2등 뭐 트론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SNS 발표했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게 EOS 쪽에 게임 현재 게임 디앱 같은 경우에 EOS 쪽에 조금 다른 프로그램에 대해서 활성화되어 있고 어 전에 어떤 시청자분이 말씀하신 것중 하나가 도박 대비 활성화가 되어있고 그래서 이두 가지 같은 경우에는 그 트랜잭션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요. 왜냐하면 게임 하신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게임하고 나면 거기서 리워드가 게임 할 때마다 발생하기 때문에 뭐 다른 서비스에 비해서 당연히 트랜잭션이 많을 수밖에 없고요 도박도 마찬가지로 뭐 어떤 도박 무슨 뭐 카드라든가 포커라든가 뭐 이런 걸 하면 한 판마다 어떤 그 결과 보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한 명이 하는 것도 아니고 다양한 사람들이 동시에 하고 있기 때문에 게임 도박 이런 게 트랜잭션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어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트랜잭션은 플랫폼들한테는 굉장히 어, 자산이에요 자산 가장 큰 자산 우리가 실사용자가 이렇게 많고 다양한 사람들이 쓰고 있다 그래서 이걸 갖고 사실 많은 이제 D앱이나 개발자들한테 야 우리 이렇게 실유자 많으니까 일로 넘어와라 하면서 점점 시장을 키우는 거다 하고 이렇게 좀 설득을 하번 영업할 때 제일 좋은 이제 지표가 트랜지액션이에요 트랜지액션이 되게 중요한데 그런 거 트랜지액션을 더 만들기 위한 더 확대시키기 위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SNS 겠죠. SNS는 어, 아시다시피 게임이나 도박처럼 많은 트랜잭션을 발생시키고 또그 투자자가 아닌 사람들도 유입시킬 수 있는 물론 게임도 도박도 마찬가지지만 그것보다 좀더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블락원이 야심차게 내놓은 것 같고요. 이제 소셜 서비스를 많이 이소, 이용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존 소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유저가 아무리 열심히 활동을 해도 유저에게 보상이 돌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 대한 보상이 돌아가는 게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가 그나마 이제 사용자들에게 사용자가 아니죠 그 방송을 한 사람들에게는 일정 보상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그 유튜브 시장이 커진 것도 있어요 물론 유튜브라는 게 영상이랑 현재 뭐 그 네트워크라든가 인터넷 속도랑 이런 거 맞물려서 유튜브가 커진 것도 있긴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때 유튜브 생태계가 제일 커진 이유는 그 컨텐츠 제공자에 대한 보상 시스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방송을 하듯이 많은 사람들이 방송을 하고 업로드를 하면 그에 대한 보상이 따르는데 사실 보상은 구글이 갖는 거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포션이죠 적은 포션이지만 그럼에도 시장이 크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보상을 받는 거고 이제 블록체인이 그 다음 단계가 될 텐데 그 다음 단계 sns가 블록체인에서 나왔을 때그 시장을 잡는 플랫폼이 아무래도 대중화를 이끌고 큰 성공을 이룰 거라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그냥 페이스북 인스타 같은 sns 생각하는 걸로 아쉽습니다 그 보상이 너무 적죠 네 사실 그냥 sns 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은 그냥 단순하게 아, SNS? 뭐 트위터, 페이스북 이런거야? 아, 또, 또 SNS? 뭐 이렇게 얘기를 하,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블록체인에서 SNS는 어, 이제 돈이라는, 보상이라는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사실 좀더큰 의미로 다가올 수 있는데 아직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근데 아마 유튜브 하는 사람들은 이거에 참 의미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유튜브 하시는고 유튜브로 소득을 나오시는 분은 아마 이런 블록체인에서 SNS가 갖는 의미를 그러니까 블록체인에 투자하고 계시고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계시고 동시에 유튜브 하는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큰의미인지 알지만 둘 중에 하나만 하고 있거나 둘다 안하고 있으면 사실 이게 그렇게 크게 와닿는 뉴스는 아니에요 네 그렇긴 한데 이거는 나름 회심의 카드를 이제 꺼낸 거라고 볼수 있고요. 이게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냐는 뭐 온전히 그들의 역량과 시장 상황에 맡겨져 있겠죠 근데 어, 게임 SNS 뭐 요즘 많이 얘기하는 디파이라고 이제 라고해 가지고 금융 쪽요세 가지가 블록체인의 대중화를 이끄는 큰 카테고리가 될 텐데 SNS가 이제 어느 쪽이 가져갈지도 좀 주목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제 그 블록체인 블록체인이 아니라 블락원의 이오스의 실질적 수장이라고 할수 있는 DAN은 어 그전 만들었던 플랫폼 스팀이 소셜네트워크 소셜미디어였어요 그래서 블록체인 소셜미디어를 만들어본 물론 블로그 형태긴 하지만 그걸 개발해봤, 개발해본 경력이 있고 경험이 있고 어느정도 성공을 이뤘었기 때문에 그런 d 이 만드는 이제 보이스 같은 경우에는 좀더 기대를 많이 받을 수 있죠 그리고 좀더 획기적이거나 좀더 나은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는 점에서는 음 나름 중요한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마조님 소셜미디어라고 하는데 저거랑 스팀이랑 차이가 큰가요 어 스팀 같은 경우는 블로그 형식인 거고요 스팀 같은 경우에는 스팀이 나름 이제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실제 블록체인을 사용한 실사용 예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많이 받았어요. 그 실제 유저도 100만 명 정도인가? 가입자가 100만 명이 넘긴 했는데 여러 가지 내부적인 이제 알고리즘 상의 고래에 이어서 생태계가 많이 파괴돼서 라이트 유저가 많이 빠져나온 상태고 어, 많은, 많은 분들이 느끼시겠지만 블로그라는 플랫폼 자체가 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조금 전문화된 영역으로 들어갔어요 이런 사람들긴 글을 쓰지도 않기 때문에 좀더 가벼운 글을 쓸수 있는 이제 인스타그램이라던가 아니면 뭐 트위터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런 컨텐츠를 많이 옮겨왔기 때문에 보이스라는 플랫폼이 제가 아직 자세히 저도 찾아보진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공식적으로 많은 게 나오진 않은것 같은데 좀더 그런 음 대중들이 많이 쓰고 있는 현재 SNS에 가깝고 거기서 좀더 진보된 상태로 나오겠죠 그 스팀 같은 형식으로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오스 어,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는 좋은 호재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이게 또 이오스 특유의 빠른 그 t p s 에 적합한 서비스고요 근데 아시겠지만 SNS라는 게 사용자를 수가 굉장히 중요하고 커뮤니티라는 걸 만들기 되게 힘들기 때문에 블록체 블로그원이 돈이 많잖아요 사실 그 돈을 가지고 이 보이스를 잘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보이스가 잘 되면 EOS는 당연히 잘될수 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서비스가 아마 이번 연도 뭐내년까지 모르겠고 뭐 언제 나올지는 저도 아직 확인 못했는데 아마 블로그원이 좀 핵심적으로 밀 겁니다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혹시 토큰이 나오면 잘 공부해 보시고 EOS 홀더시거나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투자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